네,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진지하지 않게 몇 가지 제품을 농담처럼 재미있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배터리나 캠핑용 전기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번 동영상은 패스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요거는 초콜릿입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네요. 딸기맛 초콜렛 커피맛 초콜렛 그리고 요것은 우유맛 초콜렛입니다 뭐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북한에서 넘어온 초콜렛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포장상태가 매우 양호해요. 지금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요. 주원료 코코아기름, 사탕가루, 우유가루 보관조건 18도 이하 보면 은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대책하여 드립니다 네 매우 경우가 있는 회사 같습니다 그럼 한번 까서 맛을 볼까요? 뭐 우리 딸기 맛 한번 먹어보자 이거 먹고 물 한번 맛도 크게 이상하지 않고요 네, 이 초코렛은 북한에서 생산된 거고 북한에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 초코렛은 북한에 인접한 연변 잘 아시죠? 예, 연변이라는 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걸 저희 지인이 선물로 국제 우편으로 보내 준 거예요. 작년만 해도 연변에는 여러 가지 북한 제품들이 유통이 되었다고 해요. 네, 지금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이 많이 막혔고 일부 초콜릿 같은 제품만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지인에게 선물 받은 북한 초콜렛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 불법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촬영을 하기 전에 저도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미 북한 식품을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특별히 제재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정도는 저희도 한번 재미로 해봤습니다. 두 번째 제품 짜잔 여기 숨겨져 있었어 자, 이것은 제가 5년 가까이 사용한 식칼입니다. 5년이 뭐야? 10년 이 식칼 제가 직접 쓰던 거고요 이거 진짜 불품없이 생겼는데 인터넷에 어느 날 기사가 뜬 거예요 쇳덩이를 두들겨서 식칼을 만드는 대장간이 아직도 있다고요 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맨날 마트칼만 썼다가 그래서 대장간 칼을 직접 찾아가서 구매를 했어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아, 마트칼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이 칼에는 대장간의 트레이드 마크도 찍혀있어요 보이나요? 네. 칼 진짜 좋아요, 잘 들어 겁나게 잘 들어 무게감 약간 떨어지고 시원하게 네, 그러다 어느 날 이것도 10년이 지나니까 이 손잡이 부분이 헐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칼질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탁 빠지더니 바닥으로 탁 꽂혔습니다 와 발등에 꽂힐 뻔했어요 근데 저는 칼날을 지물면서 발등이 찍혀서 나가는 것보다 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바로 칼날 안쪽에 숨겨져 있던 글씨 때문이었습니다 이 글씨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한국의 대장에이구한 핸드메이드 칼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직접 만드는 걸 앞에서 보신 건 아니에요? 만드는 거 보진 않았는데, 거기 뭐 불도 피워져 있고, 대장간 분위기 잘 꾸며놨어요. 아... 네. 아,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그 대장간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다고요. 네. 네. 세 번째 물건. 세 번째 물건은 잠자는 토끼 인형입니다. 탁, 자고 있지. 베개로 쓰기 좋아. 이거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이 인형은 한 10년 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애착 인형입니다. 우리 저희도 우리 아이 때문에 샀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10살 됐는데 아직도 이 인형을 껴안고 잡니다. 어, 10년 전에 이 인형을 살때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메이드 인 재팬 일제 라고 알고 샀어요 물론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 제품이 일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모르고 제가 알게 된 사실만 얘기할게요 10년 전에 10만원 까지는 안되고 내 기억으로는 8만원대 후반 인터넷에서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인형을 샀어요 근데 그래도 비싼 값이지만 일본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산 거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5년 전쯤이었나 6년 전쯤이었나 중국 베이징에서 조그만한 모바일 게임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거기 혼자 가 있으면서 직원들이랑 가 있으면서 그 온라인 쇼핑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다시 저 타오바오라고 타오바오 매일 저녁마다 타오바오를 뒤지는데 네, 타오바오 하다가 정말 배웠어 <웃음> 타오바오에 제 아이가 사용하는 이것과 똑같은 인형이 한국 돈으로 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야, 역시 중국은 짝퉁천국이구나. 뭐 이거만 있겠어요. 디즈니 캐릭터 다 있어. 다, 다 있습니다. 짝퉁천국이 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저는 저렴하잖아요. 너덟배싸 그래서 이 인형을 한두 개를 사가지고 휴가 때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옛날에 샀던 인형이랑 얘랑딱 놓고 비교를 해봤어. 실밥 하나하나까지 그런데 아무리 비교해도 구별이 안될 만큼 품질이 똑같아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짝퉁이 아니라 이 인형을 만드는 OEM 공장이 중국에 있구나 그리고 그 중국 공장에서 빼돌려진 물건이 유통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어요 너무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또 궁금해진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 인형이 얼마에 팔릴까 한국보다는 쌀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는 일본 쇼핑몰 몇 군데 라쿠탱이라든가 야후재팬 아마존 접속해 가지고요 스쿠레라고 검색을 또 이러는 타자가 되거든 <웃음> 스쿠레라고 검색을 해 봤어요 근데 비슷한 인형은 몇개 나와 얘는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야 일본 쇼핑몰에서 검색해 봐요 르스크레아 잠자는 토끼 인형 <웃음> 검색해 봤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뭘까 왜일본에선 이건 안 팔지? 그래서 일본에 지인들이 있어 가지고 메신저로 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서 이런 토끼 캐릭터 아냐고 니 물어봤어요 이게 스쿠레라고 아니 잠자는 토끼 인형이라고 서 일본 지인이 사진을 보더니 처음 보는 캐릭터라고 합디다 처음 본대요 뭘까 일본에 없는 캐릭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물건 산데 있죠 거기 가서 가지고 물어봤어 또 가서 물어본 건 아니지 물어봤는데 이 인형 일본 캐릭터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인형을 파는 담당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일본 캐릭터가 아니라 중국 오리지널 캐릭터래요 음. 응? 그리고 중국에서 이름은 설탕토끼라고 합니다 아 이게 중국 캐릭터라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잠자는 토끼가 어디서 처음 생겨나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중국 캐릭터는 맞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대. 그냥 누군가 처음에 만들었나봐. 네. 어디서 탄생한 캐릭터인지 일본 건지 중국 건지 아니면 한국 건지 누구 만지 맞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토끼는 확실한 건 그래요. 일본 쇼핑몰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중국 쇼핑몰에서는 쉽게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쉽게 검색이 돼요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이 잠자는 토끼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거 이거 잠자는 토끼 중국 캐릭터라고 대놓고 저가에 팔아 버리면 지적재산권에 미배가 될까? 누가 가지고 있는 누구의 저작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 음. 아니면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쇼핑몰 담당자들, 뭐 지인들 통해가지고 짧은 시간 조사해 본 거예요. 네, 예. 세 번째 물건. 자, 그리고 어 이거 편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날이니까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요 뭐냐 하이패스 하이패스 달려있나요? 네 달려있어? 고속도로 쓰잖아요 어. 네난안 달았어 네. 아 그러십니까? 안 달았는데 아, 하이패스를 맘대로 쓰고 있어 아, 이거 신거 아닌가요? 아니요 <웃음> 어떻게 쓰냐면 아 요금 내무서 쓰고 있어요 아, 안 달았는데 제 아, 네. 차에 하이패스가 네. 안 달려있어요 근데 어떻게 쓰냐 저희 공장이 안산이고 집이 부천이잖아요 안산 회식 때 2주에 한 번씩 간다고 가가지고 회식을 하면 술을 한잔 하잖아 술을 한잔 하면 부천 집까지 대리운전으로 옵니다 제술 버릇 아시나요? 알지 나술 먹으면 자잖아 네, 술 먹으면 아무데서나 자잖아 술 먹으면 차에서 자요 대리운전 기사가 깨워도 안 일어나봐요 그럼 대리운전 기사가 어떻게 할까요? 톨게이트 지나갈 때 네. 자기 날 앱으로 불렀어 아. 자기 돈으로 낼 수가 없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이패스로 그냥 지나가 버려 내 차를 가지고 내가 안 일어나면 톨비를 어. 안 내면 대부분 그냥 하이패스로 망설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네. 벌금으로. 아니야 벌금 아니에요. 이주 그럼... 있다가 통행료 고지서가 나와 벌금 아, 아니야? 통행료 고지서. 고지서가 와 집으로. 아, 그렇군요. 어 <웃음> 뭐냐면. 내 차에 네. 지금 지하 주차장 다 되잖아 그거 차에 넘버를 식별해 가지고 네. 나라는 걸 알아내 가지고 우리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야 벌금이 아니야 그냥 고지서야 고속도로 통행 요금 고지서 매매 며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로에는 두 가지가 다 장착돼 있는 거야 번호판 인식 시스템과 하이패스 단말기 그두 개가 다돼 있는 거야 그리고 두 개가 다잘돼 그러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자동차 번호판 가지고도 식별 다 해가지고, 고지서 날려주면서, 뭐하러 하이패스를 달라고 하는 걸까? 자동화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자동화도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네. 고속도로공사에서 홈페이지 딱 만들고, 거기서 통장 등록만 시킬 수 있게 회원 가입하고, 계좌. 그럼 자동화가 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번호판이 인식 안 되는 차량이 아직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거의 99.9%라고 해요. 내가 조사를 해봤어. 도대체 아... 지금은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 오차가? 옛날엔그랬대는데 지금은 번호판 인식 오차가 없대요. 그래요? 음... 주차장에서 번호판 일부러 청소 안 하고 그러면 인식이 안될 수도 있겠지. 정상적인 경우는 번호판 가지고 다 지금은 인식이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이패스 단말기를 뭐하러 달아? 이런 경우야 앱으로 대리기사에 불렀는데 거기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계산이 안 돼가지고 운전자가 내줘야 돼 근데 그 운전자가 술에 뻗어 자고 있어 그러니까 대리기사님은 그냥 하이패스로 가버리는 거야 아니까 문제가 안될 거라는 걸 그러면 고속도로 공사에서는 내 번호를 딱 찍고 해가, 해가지고 집으로 통행료 청구서를 보내 하이패스 쓰고 있는 거잖아 아니, 통장만 연동시켜버리면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전국민이 하이패스를 쓸 수가 있어 그렇지 아리까리하지 몰라요 5년 전에는 하이패스라는 게그 자동차 번호판 인식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하이패스라는 게 필요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하이패스 없이도 이미 고속도로공사는 개인들한테 개인들의 차량을 인식해 가지고 청구를 할수 있는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통장 연동만 시키면 돼 근데 왜 계속 고속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웃음> 그 말을 하는 걸까 혹시 그 하이패스에 대해 하이패스 없이 제 의견은 그래요 하이패스 없이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 가지고 다 해결 가능하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엔지니어분 아니면 관계자분 있으면 댓글로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이패스에 대한 저의 궁금증 같이 궁금해져서 표정을 보니까 <웃음> 네,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세워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갈까 히터 한번 가야되고 히터 신제품 나온거 그리고 갈거 많아요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내날 요새 집에서 청소기 다섯대 돌린다고 했지 로버트 네. 동시에 돌리는데 재밌어 가관이야 그렇게 돌려보니까 어떤 놈이 좋은지 알겠더라 <웃음> 하나씩 돌리면 어떻게 하아 내게 제일 좋은줄 알지 <웃음> <맞아요>. <웃음> 어. 예. 와, 를 준비 중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